오늘은 전산 마실기 사오 코스를 걷기 위해 격포왕 해넘이 공원에 왔습니다. 차량은 왕해수욕장에 주차를 하고요 택시를 이용해서 해넘이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 네, 코스 시작점인데요. 처음부터 와서 계단길을 좀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운동기구도 좀 설치되어 있고요. 길 아주 좋네요. 세피장 가는 길인데요. 아, 그 넷지 가고요. 아주 진짜 실력이 아주 우거졌습니다. 이게. 목덩이를 뭐, 돌아으니까요와 바다가 이제 또 서서히 또 보기 시작하네요. 덜꽝나무도 아주 바짝 폈습니다. 올라오기로 쉽지는 않네요. 뭐진 봉화대가 지금 아 자태를 아주 뽐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봉화대가 자려하고 있다니요. 아아 동안에 어, 네, 꼭 올라오셔야 되겠는데요. 세트장에 도착을 했습니 세트장에서요. 야 공항을 향해서 또 열심히 또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물이 좀 빠져가지고요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빠지니까요 저기 하트에서 캐러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궁항 가는 길에는요. 텐션들도 많고요. 오른쪽으로 바닷가가 정말 발걸음을 뛰지 못하도록 아주 잡습니다. 잡. 오늘 낚시하러 나오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궁항에는요. 또 집집마다 이렇게 멋진 조형물들이 다또 있거든요. 궁항마을과 도당금은요. 바월 모양 산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100m 지점의 개성과 해안의 거센 물결이 잔잔해진다고 하는 도당금이 있는데 같치 활과 활척 형상을 각각 하고 있으며 개성과 마을 사이에 100m의 목이 있다 하여 활궁자에 목항자를 써서 궁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를 걷는데요. 많은 펜션, 리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벌 체험을 하시러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계시네요. 이제요 오토캠핑이나 차박 캠핑하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울성 모항을 향해서 또 열심히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마을로 내려갑니다. 아. 정말 멋진 곳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 산속 길도 바다 못지않게 진짜 좋습니다. 저 멀리 지금 소울수이 보이는데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건널 수 있겠는데요. 솔섬은요, 수락마을 중앙에 위치한 영머리째앞 바다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 뛰어노는 숭어를 하는 곳으로 석양에 물들어가는 솔섬은 사진작가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섬의 멋진 모습을 보고 올라오니까요 안전또 세멘트로 포장된 길도 가려야되네요 예전에는요저 그저 샹데라 펜션을 거쳐서 왔는데 이제는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아 아쉽네요 정말 길이 멋지 좋았었는데 아 차들이 다니는 길로 가야됩니다 아 슬퍼요 <웃음> 차들이 통행량이 많으니까요 좀 조심해서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맛있게 추억을 남겨보랍니다. 가리비에 에이, 많은 사연들이 쓰여져 있네요. 조금 전과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해안길이 <웃음> 아주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빼앗길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로 감탄만 나올 따름입니다